V 로그 용이다 보니까 모양은 크기는 크롭바이지만 성능은 1대1 스프레임입니다. 네, 탐나네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 카메라를 좀 알아보러 왔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6d 카메라도 좀 처분도 하고 새로운 이제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좀 새로 구입해 볼까 했는데 어차피 새 카메라가 굳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중고로 카메라도 매입도 하고 어, 새로 구입도 하려고 지금 여기 신도림 테크노 마트 왔거든요 여기에 잘 해주는 데가 계시다고 해서 데이 여기입니다. 자, 자 디카 투데이에 제가 카메라 웨이 팔려고 올게요. 자, 제가 찾아온 곳은 여기 신도림 테크노마트 기둥번호 10번 디카 투데이고요. 어,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음. 2층에 매장이 있고요. 매장이 뭐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구매 예정인 요 소니 알파 7 c 모델 요거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들어볼 거예요 요번에 나온 a7 c 버전이고요 네. 이제 이것도 유튜브 거의 이제 뭐 브이로그나 영상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스펙이 가볍지는 않아요. 애초에 이제 풀 프레임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센서 크기가 다른 애들보다는 많이 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크롭 바디가 아니고 풀 프레임. 네, 풀 프레임이에요. 네, 풀프레인 바디인데 이 경량화됐다고 하죠? 네. 네, 가지고 다니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거의 요즘 들고 다니시는 용도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애가 경량화가 돼서 일반적인 a 7 9 애들하고는 되게 모양이 틀려요 네. 거의 이제 크롭 바디랑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음, 설명서를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웃음> 되게 그렇죠. 얇습니다 <웃음> 그리 읽어보시는 분도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아, 않죠 네. 그렇죠 요즘은 거의 유튜브 찾아보거나 이런 그쵸.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A7C 전용 스트랩 이렇게 네. 나오고요 배터리 엄청 커요 이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네. 이 용량으로 그냥 4k 계속 찍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4k 로만 촬영할 때 시간은 대략 어느정도 배터리 소진시까지 되는걸로 되는데 이제 ac 전원 따로 연결하시거나 네. 네. 하시면은 이제 더미 배터리 따로 쓰셔가지고 네 c 시전은 연결하시면 계속 된다고 보면 음... 되죠? 네 일단 발열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기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발열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네, 원래는 4K에 제한이 없어요 네. 얘는 음... 그래서 네 이게 발이에요 보시면 어... 이렇게 예쁘네요. 네, 크롭 바디처럼 생겼죠? 네. 아예 위에 상단을 없앴어요. 음... 네, 기존 거 A7 라인도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네네. 오. 정말 이게 브이로그 용이다 보니까 모양은 크기는 크롭 바디지만 성능은 1대1 스프레임입니다. 네. 오, 네. 끝나네요. 아. 자 이제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네.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모양부터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네. 아. 네.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같이 쓸수 있는 게 삼각대. 네. 아니 그냥 음. 사진 찍는 연도에 네. 길다란 삼각대라고 보시면 얘는 이제 그 컴팩트 카메라도 같이 공용으로 쓸수 있는. 블루투스 그립이 있어요. 네.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자, 요게 같이 별매품인데, 네. 같이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들수 있는 블루투스 그립이에요. 네네. 어... 크롭바디에도 쓸 수는 있는데, 네. 네. 요 제품 자체가 크롭바디랑 음.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무게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음. 블루투스 그립으로 한 손으로 네. 그냥 들고 다니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요 제품. 블루투스 연결하는 전용? 거예요. 무선 무선으로. 아, 그러니까 다른 요 전용이에 네. 아. 무선으로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가 내장이 되어 있는 네. 기기랑 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타사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같은 자사 제품 쓰는 게좀더 네. 연동이 네. 빨리 되고 좋겠죠? 네,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그냥 같이 쓰시면, 네. 네,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시기는 좋아요. 네. 요, 보시면은, 요 내에서도 사진 촬영이랑 영상이랑, 녹화, 음, 아. 영상 녹화까지 다한 손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중앙에 있는 게 줌이 나오시거든요. 여기서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촬영하시는데 아주 편리하시겠죠? 뭐 일일이 다 위쪽으로 다 그렇죠. 누르실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바디쪽으로 손이 갈 그렇죠.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죠. 엄지손가락 한, 하나로? 네,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대로 이렇게 위에 올려서 음. 들고 다니시면 되는데 일단은 착용을 해줄 수가 없어서 예, <웃음> 네, <웃음> 네, 뭐 사케스가 <사야지>. 나니까 <웃음> 네, 구매를 하면 가능한데 그죠? 일단은 네, 이제 물건을... 일단은 오늘은 보시는 거니까 아!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요 위에 뷰파인더가 네. 요 밑으로 빠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대체적으로 이제 크롭 바디 형태가 대체로 이런 그렇죠.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리고 얘가 좀더 동영상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 음.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요 버튼 네, 네. 여기서 아 동영상 녹화 버튼 여기 있어요 그쵸? 부터 그러니까 네. 크롭 바디로 갔을 때는 요 부분에 있어요 네 누르기가 되게 난감한 자리예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두 손을 써서 누르시고 음. 누르시고 이런 음. 식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아이는 보시면 셔터 버튼 바로 뒤쪽에 네. 동영상 버튼이 크게 음. 있기 때문에 동영상 들고 그냥 핸드헬드로 그렇죠. 녹화하실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누르시면 되니까 네. 예, 동영상으로 굳이 전환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위치적으로 셔터와 영상 그렇죠. 클릭하는 게붙어있어 그렇죠. 네. 음. 최적화되어 있는. 음. 그리고 가장 큰 거. 네. 이 모양을 굳이 이 모양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LCD 부분이 있죠. 네. 얘네는 틸트라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안 돼요. 구동이 네. 네. 이렇게 화면을. 네. 이제 사, 이, 이 아이는 물론 사진. 찍는 용도기 때문에 주용도가 사진 찍는 알버전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마이크도 달아야 되죠 그렇죠. 아... 아니면 뭐 다른 제품도 또 달아야 되죠 네. 달아야 될게 많으니까 아예 여기를 비워버린 거야싹 네. 네. 달았을 때 어디 걸리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열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보시면, 뭐, 이렇게. 그 정도 되고요 돌리실 수 있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요, 요만큼까지 돌아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6,400이나 6,600 이런 애들처럼 위쪽으로 올리는 틸트업 제품으로 나왔다면 여기에 뭔가를 달 수가 없으니까 그쵸, 네. 예. 마이크라든지 네. 엄청 네. 불편하겠죠? 네. 실제로도 6400이나 6600 아, 네. 쓰시는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이 음.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네, 네, 네. 달아버리면 여기가 보이지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컴팩트 카메라 ZV1하고 C 같은 경우 아예 유튜버 카메라로 나오면서 네. 이런 식으로 수입으로 처음 나왔다 고 보시면 해요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고려가 된 제품이라고 음,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원체 소니 그립은 안정감 있기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두껍거든요. 네. 다른 애들보다. 뭐 그립부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음. 이단 예. 색상도 요구, 무광, 네. 무광이라 그쵸.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네. 부분 손대가. 재질도 많이 달라요 음, 그립 네. 부분 아, 재질도 네. 좀 네. 많이 달라요 여기 이쪽이 조금 더 들고 다니기 좋은 아.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냥 네. 음. 그립 한번 잡아봐도 네네 둘다고 네. 네. 하면 다둘다둘이둘다둘다둘다둘다둘다둘다둘다둘다둘다둘다둘다둘다 이렇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음,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추가적인... 음, 이제 보시면 이제 슬롯 부분인데 네. 얘네들 부분은 이제 중고급기 이상이라 네. 이렇게 투슬롯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UHS 1하고 2가 있어요. 네네. 슬롯 1, 2인데, 이제 그 1에 UHS 2 버전을 넣을 수 있어요. 그, 그 SD카드 속도 빠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4K 영상 찍을 수 있고, 용량이 크고, 이제 USB로 생각하면 3.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슬롯들이 두 개가 있고요. 클래식 10 적혀 있는 그로 네네. 네. 그거는 속도. 속도. 예. 네. 음. SD카드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 이렇게. 이거는 뭐, 리모트 같은 거달수 있는 단자예요. 바로 연결해서... 근데 보시면 이렇게. 고무 부분으로 돼있죠이 네.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오래됐게 되면 삭게 어, 되고 네. 끊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아예 그냥 똑띄어서 쓰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웃음> 네, 나중에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네. <웃음> 닫고 쓰시다가 나중에는 끊어졌으니까 잃어버리실까봐 주머니 넣고 다니시고 어. 뭐 이러시더라고요 <웃음> 이제 요번에 나온 버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네, 예.. A, C, A7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짝처럼 열릴 수 네, 있게 나온 ]시고. 거기 때문에 음. <웃음> 분실 점려도 없고 깔끔하고 네. 네, 손상도 없 활짝 열리죠 네. 음, 활짝 열리니까 뭔가를 꽂아도 서로 네. 뭐 걸리는데 없이 그냥 편하게 네.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업그레이드 된것 같이 딱 느껴지네요 디자인적인 면이나 재질 면이나 물론 여기는 이렇게 그냥 닫으면 잠기지 않기 때문에 네, 락을 좀 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작은 사이즈가 1대1 바디입니다 렌즈 교환을 되기시고 그러면 중요한 게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은 저희가 네이버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매번 다릅니다 네. 가격은 어... 조금 변동은 있지만, 네, 그렇게 큰 폭으로, 있는... 네, 큰 폭으로는 없어요. 큰 폭으로는 없는 편이라서, 200만원 초반대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죠. 네, 200만원 네.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렌즈는 별도입니다. 바디 가격만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음. 보통 렌즈는 어느 거를 많이? 렌즈는 이제 뭐 단렌즈, 원하시는 단렌즈가 있거나, 이런 뭐 음. 렌즈, 원하시는 렌즈가 없는 경우, 거의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건2400 렌즈라고 음. 보시면 돼요. 네, 표준으로 많이 쓰시는 렌즈죠. 예, 줌 망원으로 쓰니까 음. 또 이게 전천으로 쓰실 수가 있죠. 뭐 가까운 것도 찍으셨다가 멀리 있는 것도 당겨서 찍으셨다가 그렇죠. 적당한 거리 조절이 되는 렌즈기 음. 때문에. 그래도 좀갬성적인 샷을 하려면 좀단렌지도 네, 필요하신데, 그렇죠. 많이 날리셔야 되니까. 그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35mm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운트에서 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바디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음. 중고 카메라도 매입을 하시죠 여기서? 네, 중고 카메라도 매입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네. 뭐 미개봉품은 아닌 이상 네. 가지고 와봐야 저희가 이제. 상태를 체크를 그쵸?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네. 바로 알려드리기는 쉽지가 그쵸? 않습니다 네. <웃음> 외관도 하, 하셔야 되고 커스나뭐 그런 거다 확인하셔야 되니까 음. 네. 일단 그냥 사야 돼요 뭐 저도 오래 쓰기, 썼기 때문에 네. 없으면 음. 또 아쉬운데요 보통 이미지는 음. 이걸로 찍고 영상은 이걸로 가고 뭐 일단은 사용하실 렌즈가 시그마시긴 한데 캐논 마운트로 되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어댑터를 하나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렇죠. EF에서 네. 이제 그 F2로 네. 변경이 되는 어댑터가 음.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어댑터를 하나만 구매를 하시면 바로 네. 사용은 가능하세요 아, 그... 어렇 렌즈를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럼 그 별도로 또, 네, 전용 렌즈를 안사도 되니까 네. 저도 35mm랑 2 3 0 0 두개를 쓰고 있으니까 두개를 네. 예, 다마운트에서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댑터가 차라리 좀더 싸니까 네, 그쵸. <웃음> 네, 네, 네 그쪽으로 구매를 하시면 네. 더 유용하게 네, 쓰실 네.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죠 알겠습니다. 음. 설명 잘 들었고요 가격을 조금 고민해서 구입 여부를 음.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탐나네요. 예뻐. <웃음>